연기 공부 관련된 거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연기를 대본을 가지고 토시 하나 고 틀리지 않고 좀 멋있게 뭐 그럴싸하게 이렇게 높낮이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슨 책을 통해서 이런 걸 보면 이런 방식으로 해라 연기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사실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준비를 한다 그래도 연기는 실제로 현장에서 내가 표현을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머릿속에 짜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내 감정이 몰입돼서 그 사람처럼 빙의가 돼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론으로 아무리 빠삭하게 알고 있어도 실제 연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론을 너무 많이 알아버리면 뇌에서 부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뿜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연기가 어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글로 배우거나 지식으로 알고 있는 연기를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 연기를 잘 하려면 신인 때 연기를 잘 하려면 저는 그냥 관찰을 많이 하라고 하고 싶어요 지하철 타고 갈때 지하철 안에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버스 탈때 사람들 많이 있고 길 걸어 다닐 때도 사람들 많이 있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많이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연기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하철 안에 타면 졸고 있는 직장인도 있을 수 있고 이어폰 끼고 음악 듣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옆에 아줌마 아저씨가 수다 떠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하는 표정 그런 분들이 앉아 있는 자세 그런 분들이 입고 있는 옷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구체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그 중에서도 평범한 캐릭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특이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거 하나를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 연기자로 갔을 때 영감이 될수 있는 그런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픈 그 명대사들만 너무 집중적으로 공부해봐야 그 대사는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연극을 진짜 그 연극을 하지 않는 한 실제로는 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학교 다니면서 내가 대학교 다니는 영역을 다니는 동안에 그 연극 대사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건 결국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기록에 남는 게 아니라 배워가는 과정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하게 하듯이 그런 과정일 뿐이지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경력이 돼서 나중에 어, 보여지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평상시에 주변에 있는 소소한 것들 하나하나를 관찰하시고 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그 모습을 내가 연출할 수 있는지 내가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봐 보세요 이렇게 관찰을 중심으로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